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영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아침 10시 36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개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 대박이 760%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그 멤버십 중국반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그때 모의투자한 내역인데 이렇게 체결이 되었죠. 997,500원 수익 났죠. 자, 오늘 이 카메라를 키니까 굉장히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콜 옵션에서 325짜리가 전일 0.30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는 470% 발생되고 있죠. 자 금요일날 왔던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대폭 등장 입니다. 어 저번에도 제가 어, 말씀을 렸다시피이 주봉차트에 보면 주봉차트상 20회선을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매수신호가 떴을 때가 어, 이 모양이 이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음. 241선까지 갈 것이다. 했는데, 240선을, 지금 241선을 지금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죠? 241선이 324인데, 이거를 돌파를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돌파할 것이었는데, 벌써 돌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적중을 해버렸던 거죠. 이게 이제 과거의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됩니다. 주가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데 계속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올랐다가 또 하락했다가 이렇게 행보를 했다가 다시, 예, 구약구약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중간에 한 번씩 대폭락을 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정고점이 지금 448.10인데 이거를 돌파할 것이다. 언젠가는, 예, 언젠가는 돌파한단 말이죠.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3300 이죠. 3316 인데 이걸 언젠가는 돌파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장기 흐름을 보시면 돌파가 됩니다. 항상 이런 고점은 돌파가 돼요. 기간이 언제냐 이거죠. 이때는 뭐 2년, 3년, 2년 반 2년 반에 돌파되었죠 그죠? 그러면 이 점은 2년 반에 돌파할지 2년 만에 돌파할지 알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걸 돌파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시장이라는 것은 계속 우 상냥합니다 삼성전자도 계속 우 상냥하죠 삼성전자도 96,800원이 전고점인데 2,3년 안에 이건 또 돌파 될 겁니다. 10만원 이제 돌파 하겠죠. 그새는 저점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석캠에서는 아무 소식을 안합니다. 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폭등할 때 사라고 부추기죠. 지금 사야 됩니다. 그죠? 하러할 때마다 사야 된다는 점. 자, 외국인들이 금년일에 7,500억을, 7 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주식. 선물은 이걸 6,200억까지 선물을 매수했다가 1조를 팔아치웁니다. 여기까지 1조. 마이너스 4,240억이 되었죠. 해지를 하는 겁니다. 계속 주식은 살 거예요. 아마. 갈아갈 때마다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수, 수익 보고 콜옵션도 126억 매도했죠. 이거 해치한 거죠. 부덕션도 67억 매도를 하면서 해치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가란 것은 항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또 하락을 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예, 꾸준하게 예,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간에 한 번씩 폭락을 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콜은 계속 매도를 126억을 했고 풋은 67억을 매도를 했던 겁니다. 시간 에 지금 6 0억 70억 정도를 매도를 했죠. 자 주식 선물 계속 지금 상승이죠. 382억 계속 주식 선물은 매수를 하고 있던 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출세장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도 사고 주식 선물도 사는 그런 추세, 상승 추세장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콜이 콜 위클리 콜옵션이 325짜리가 763%가 발생되었습니다. 전날 0.30 하던 것이 2.59 거의 8배가 발생된 거죠. 100만원 같으면 8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100만원짜리가 800만원 1000만원 투자했으면 하루만에 8천만 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엄청나게 난엄청큰 수익률이죠. 1 천만 원이 하루 만에 8천만 원. 배팅할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폭락했을 때 상승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 중간에 또하락할 겁니다. 5일선이나 20일까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외, 저, 나스닥이 예, 간밤에 또, 또 올라쳤습니다. 1.88% 상승을 했죠. 음, 1.88% 상승을 했고, 그래서 200포인트, 209포인트 올랐죠. 어, 11,323이었습니다. 자, 전 저점이 1,600이었는데, 이걸 다 돌파를 하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그림이죠. 상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야간증시에도, 음, 선물이 1.90포인트 올랐습니다. 326.85로 야간증시 선물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어는 뭐 21% 올랐죠. 포선 마이너스 40%가 날라갑니다. 자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7200억이 매수가 들어왔죠. 주로 금융투자가 8,428억 매수를 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 매수 또는 매수 차익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베이시스가 플러스 1.86으로 선물이 고평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주식을 사적끼고 있고 외국인들은 하락에 대한, 위치, 하락에 대한 위험을 해치하기 위해서 선물을 1조를 지금 팔았습니다. 막판에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면 선물로 수익을 취하는 그런 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